눈 오는 날집 밖은 위험한데 아무도 받지 않은 눈은 못 참지 존나 카리스마 있어 너무 추워 난로가 필요하다 초고농축 라드유 여름에 내가 흘린 땀을 모아놓은 거다 저렇게 지방이 타면서 살이 빠진다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사계절 턱걸이 컬렉션이 완성되었다 한 개도 못했던 턱걸이는 이제 눈 감고 한다 매우 매끄러운 앞구르기 매우 미친놈이다 에너지 드링크 에너지 충전 추위도 잠시 있게 해주는 카페인 진통제다. 추운 겨울 대펴먹는 레드불 개꿀맛 여기에 타바스코 한방울 넣어먹으면 끝난다. 바로 식도염 건강이 끝난다. 이렇게 추운 날 운동하고 집에 가면 기분이 정말 뭐든 개퍼먹고 싶다. 먹는 거못 참으면 역효과 나는 겨울운동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눈은 이렇게 뭉치는 거야 이게 108단 콤보의 위력이다 가슴이 따뜻한 남자 정확히 말하면 겨드랑이지 손이 시려우면 빌려줄게 연락해 운동 전 스트레칭은 필수 너는 운동도 안 하면서 왜 스트레칭 하는 거야? 내 앞에서 결을 보이다니 개 개토끼는 요즘 간식을 안 주면 바로 탈주한다 카메라에 딱안 잡히는 거리에서 간보면서 압박한다 개새끼 묵직한 펀치 운동 108톤 콤보 이제 스쿼트는 100개 에도 하체에 기별도 안 온다 숨 쉬는 것만큼 쉬워졌다 조금 더 유지하다 30개 4세트 120개로 증가할 계획이다 영상의 턱걸이는 짧게 올리는데 보이는 것보다 많이 한다 스쿼트 중간중간 한번씩 손 잡는 위치를 바꿔가면서 등판에 골고루 양념한다 3마리가 매달려있으니까 살짝 저격점 느낌났어. 내려오면 바로 스쿼트. 이런식으로 바로바로 이어서 하다보면 심박수도 많이 올라가고 몸이 금방 달아오른다. 턱거리는 그냥 생각나면 기습적으로 옷 입다가도 한번 당겨서 힘을 빼준다. 심장이 터질 것 같아. 숨이 찰때내 호흡을 모아놓는다. 저 샌드백 안에는 121kg 살토끼의 숨결도 들어있다. 아마 침냄새 많이 날거야. 1초년은 다가오는데 살이 빠지는 속도가 너무 늦다. 끝까지 거 조금 더 빡세게 하면 되지. 되긴 뭐가 되지? 돼지, 돼지 같은 마인드. 한번 마음먹고 처먹은 대가가 너무 크다. 이렇게 흐름이 끊겨버릴 만큼 먹다니 후회스럽다. 이미 지나온 거 뒤돌아볼 시간은 이제 없다. 앞으로 남은 시간. 생각처럼 안 돼도 생각처럼 되지도 노력할